ISTJ에게 칭찬할 때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ISTJ에게 칭찬할 때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ISTJ에게 귀엽다, 예쁘다라고 칭찬하면 ISTJ는 어떤 점이 귀엽고 깜찍한지 몰라서 뚝딱거립니다. 따라서 ISTJ에게 어린나이가 지나갈 때마다 생글생글 웃어주는 모습이 귀여워라고 얘기하면 ISTJ는 귀엽다라는 추상적 단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TJ는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셀프 딥러닝을 진행합니다. 그러 인해 끊임없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 n 도시 l 하주시야사 Chung h a j e s 하 t ISTJ 와 U 혼인신고하시 빌비 원 t j 월드 멤버십에 하시 마인. m 네지베네하